안녕하세요 코딩네이터입니다제 영상들의 음량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너무 작다라는 의견을 그동안 주셨습니다. 죄송하고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 영상부터는 음량을 지금보다 더 작게 세팅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. 지금까지 혼자 무식한 별세 다이보다가 드디어 어느정도 문제를 해결하고 녹음 환경을 세팅했습니다. 소음 제거나 진폭 세팅이 조금 변경돼서 지난 영상들과는 좀 다른 느낌의 성량이 녹음되었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 갑자기 커진 마이크 음량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막이 테러 당할까봐 밑 볼륨을 줄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중간에 끼워넣게 됐습니다 늑장등 죄송하고요 더 좋은 강의 퀄리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